나중에 이제 이게 수정이 돼가지고 배가 커지면 이게 이제 꽃받침인데 이 꽃받침이 딱 떨어져야 배 모양이 이쁜데 이래 자원은 이 꽃받침이 안 떨어질 확률이 7 0예요안 떨어지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커지고 이 꽃받침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배 모양이 이렇게 길쭉해지는 거죠 약채치기는 이 꽃에서 이 약을 물리적으로 갈아가지고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리 하게 되면 찌꺼기는 나오고 약은 밑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주의 한 배농가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이 시기에 이배 꽃이 막 피고 있는데 어떻게 인공수정을 하고 또요때 어떻게 적화를 해야 배가 잘 크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서 꽃가루가 나와가지고 수확시키시는 거예요? 예. 아. 그래야 배가 되고 그라면 안 돼.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이 그런 때인가 보죠? 예, 지금 시기에요. 이거 잘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냥 이제 여기서 꼭, 여기서 이마브를 따갖고, 속놈을 따갖고, 꽃가루를 다치어요 여러분. 아. 그래야, 요거, 요거, 그래야 이거 배가 되게그러면안될게 아. 요게 예. 지금 예, 꽃가루. 꽃가루예요 예. 이걸 좀 따신 거야? 예, 따갖고 맹기라서. 만드신 거야? 예, 자동 겨배기도. 이렇게 문대고, 이렇게 꽃가루를 하고 되면키 큰, 키가 큰 애들이 수정될 확률이 높아요. 키가 더 커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긴 꽃이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이게 친화, 이게 자화라고 하는데, 이 자화에 배가 붙으면, 어, 유체가, 꽃받침이 안 떨어지고, 어, 나중에 숙배가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따줘야 되는데, 이파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파리에 붙어 있는 쪽이 자화예요. 이제 이걸 따줘야 됩니다. 이파리는, 놔두고 이렇게 예, 따주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수정이 돼가지고 배가 커지면 이게 이제 꽃받침인데 이 꽃받침이 딱 떨어져야 배 모양이 이쁜데 이래 자원는이 꽃받침이 안 떨어질 확률이 78%예요. 안 떨어지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커지고 이 꽃받침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배 모양이 이렇게 길쭉해지는 거죠. 가지 끝에는 다그 꽃, 꽃이 좋기 때문에 여기다 배를 달리게 되면 이게 가지가 쳐지겠죠. 쳐지면 여기가 제일 높아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지가 나오면서 꽃눈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2주 정도에 할수 있는 농가들이 가지 끝에, 끝에 눈치는 다 섞어주는 게 좋죠 이 책자 하나에서 두자 이상 쭉 뻗어나가야 양부를 쭉끌어와고 여기서 힘차게 가지가 나가줘야 이 안에 있는 배들이 다 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 이거는 꽃가루하고 정량제하고 한 2대 1 정도로 섞어가지고 지금 인공 수분을 하는 겁니다. 이 봉은 뭐예요? 아, 이제 면봉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네. 일일이 이렇게 꽃한 송이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지금 꽃가루가 묻어있습니다. 날려보면 날려요. 어휴, 날라간다 이거. 예. 네. 아, 그렇게. 네, 예. 시기적으로는 꽃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요. 네. 어, 이제 뭐 보통 백꽃이 한 꽃은 일시적으로 피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피기 때문에 한 50% 개화가 됐을 때 시작해가지고 만개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백꽃 안에 암술이 다섯 아... 개가 있어요. 네. 자세히 보시면 다섯 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딱 터치가 돼야 이게 수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야 수정이 된다? 네. 예. 이게 지금 암술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지금 내 눈에는 지금 약간 빨갛게 보이는데 네. 카메라 상으로 잡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운데 파란 게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암술이에요. 아 저기 분홍색은 암술이 아니고. 예, 예 분홍색은 수술이고요 아. 저 예, 자세... 그걸 따가지고 저 수정 만든 거구나 그럼. 그렇죠. 이걸 따가지고 수분을 시키는 거죠. 아 저건 어떻게 따요? <웃음> 이제 뭐 사람이 일일이 따가지고요. 음... 기계를 이게 이제 탈곡을 해가지고 음... 또 이렇게 온도를 맞춰가지고 수분 증발시키고 이렇게 꽃꽃 꽃 피우듯이. 그, 화분을 피워요. 아... 꽃 안에는 한 25개 정도 꽃밥이 이렇게 빨갛게 빨간 있는데, 빨간색이 수술인데, 이, 꽃, 이 안에 꽃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이제 고온이 되면은 터져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암술로 자기 꽃가루를 갖고 수정이 되면 좋은데, 자가 수분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반드시 다른 품종의 꽃가루가 와서 수정이 됩니다. 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꽃가루를 따가, 꽃밥을 따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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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밥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모아서 <웃음> 체를 치게 되면 이렇게 걸러지게 되죠? 네, 보여요 네. 네. <웃음> 이약 정성기를 하실 때는 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놓으시면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널 널어 주신다는 느낌을 해가지고 해주셔야 이렇게 천천히 들어갑니다 찌꺼기들이 뒤로 빠지게 됩니다 아, 그, 찌꺼기들이 뒤로 빠지는구나 네네, 체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들 오이. 네, 가벼운 것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제 나머이 약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습한 상태에서 계약기에 들어가서 이게 계약을 시켜버리면 은 이게 쩌져요, 쩌져 네. 튀어지는 게 아니고 쩌져버리는 상황이 생겨서 최대한 잘 말려서 넣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문을 신문지를 이용해 가지고 깔아서 최대한 넓게 펴서 말린 다음에 아 이거 일일이 농가들이 해야될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가요네 저희가 이제 하는거죠 농가들이 장히 그게 좋겠어요. 꽃만 갖다 주면 되니죠 네, 이제 꽃으로만 갖다 주시면 저희가, 뭐, 꼭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니까. 그게 얼마나 걸려요? 갖다 주면 지금 저희가 보통, 어, 오늘 막힌다. 그러면은, 계약기까지 이용해서 하루하고, 다음 날 아침. 다음, 다음 날 아침이죠. 그러니까 20, 30, 36시간 정도, 예, 네, 계산하시면 돼요. 계약기 넣기 전에 계약판이 있습니다 판 있고 이게 흑지예요 흑지를 이게 쓰는 거는 여기 있는 꽃가루를 정확하게 잘 분별을 해 가지고 긁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꽃밥을 균일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밀면 균일하게 널어지는 게볼수 있죠 이 말리는 뭔가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어, 현재 온도, 설정 온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시간 26도로 일정하게 유지해 가지고 20시간 이상 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된 어, 꽃밥을 가지고요 이제 정선을 해볼 건데요 이 화분 정선기는 물리적으로 이 꽃가루하고 이 주머니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돌아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밑에 망이 있고, 여기 밑에 망이 있어서, 망 밑으로는 꽃가루가 내려가게 되고, 이쪽으로는 이 찌꺼기에 나오게 됩니다. 아, 찌꺼기에요? 네. 와, 아세톤을 부었네. 네, 아세톤을 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세톤이 잠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꽃가루가 이 밀시체 밑으로 빠지게 돼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밑에 꽃가루가 나온 게 보이시죠? 아, 저기 꽃가루예요? 네. 네. 자라는 다음에 이걸 이렇게 넓게 피면서 말리는 거죠. 음 여기 묻혀가면서. 아 네. 묻혀가면서 말리면 건조를 시켜가지고 꽃가루를 긁어냅니다. 꽃가루만 해서 이렇게 붙이기에는 어렵잖아요. 이제 많이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증량제라고 보시면 돼요. 증량을 위해서 석송자가 이렇게 섞다 보면은 측량이돼서 그걸 이렇게 찍어서 하면 일정 부분으로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석송자는 40, 80g 이 음.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g 하고 80g 비율을 보통 4대 1로 섞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20g 단위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꽃가루군요 이렇게 노협을 대소해서 이걸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이 농공기 시절이 됐잖아요 꽃가루 인공수분 시계는 상당히 바쁩니다 농가들 너무 바쁘고 해서 제가 이제 농가 일손을 덜어드리고 또어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 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어 꽃가루 채취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으니까 해드리고 있습니다 Here we go.